컴퓨터에 윈도우 7이나 10을 USB, DVD 부팅 디스크로 부팅한 다음에 클린 설치를 진행할 때 디스크 0, 파티션 1에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뜰 때가 있습니다. 해당 오류가 뜨게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데요. 해당 오류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류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와 어찌됐던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파티션을 변환할 때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꼭 백업한 다음에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하길 권합니다. 먼저 윈도우 C 부팅 디스크로 부팅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Shift와 F10을 눌러 명령 프롬포트를 실행합니다. 실행된 명령 프롬포트에 디스크 파트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디스크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현재 연결된 디스크 리스트 목록을 쭉볼수 있습니다. 본인 컴퓨터에 SSD나 HDD 하드디스크를 연결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디스크 0, 디스크 1 이렇게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를 설치할 디스크를 선택하면 되는데 디스크 0번에 설치를 하고 싶다면 셀렉트 한칸 띄우고 디스크 한칸 띄우고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되고 1번 디스크에 설치를 하려면 셀렉트 디스크 1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티션 정보를 삭제하는 클린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컨버트 GPT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파티션이 GPT로 변화이 됩니다. 참고로 이 명령어는 이 디스크에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디스크에 MBR 파티션 테이블이 있습니다 라는 오류가 떴을 때 적용을 하고 선택한 디스크가 GPT 파티션 스타일입니다 라는 오류가 뜨면 Convert MBR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고 파티션을 MBR로 변화하면 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든지 컨버트, GPT 또는 MBR 이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엣시트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고 명령 프롬프트를 종료하면 윈도우 10이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